오늘은 ISTJ가 혼인신고를 준비할 때 감정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1. 과소비로 인한 과도한 카드값 지출 직장인 ISTJ는 과소비를 지양하고월 10만원씩 저축하면서 자신의 신용을 관리할 것입니다. 하지만 만약 혼인신고 상대가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면? 진지하게 선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살림을 합쳤을 때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2. 너무 단순한 자녀 기획 및 교육 철학 대한민국 출산율이 평균 한 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ISTJ는 한 명만 잘 낳고 기르자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. 그한 명에게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 잘 기르자는 생각인데 만약 상대가 힘 닿는 대까지 노력하자고 하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도망갈 것입니다. 3. 재테크에 대한 상식이 전무할 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더 이상 봉급만으로 가정을 꾸릴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혼인신고 후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증식해야 합니다. 재테크 기본 상식을 갖춘 ISTJ와 달리 상대가 재테크 초보일 때 물론 ISTJ가 딥러닝을 진행할 수 있지만 노하우 하나하나 전수하긴 어렵습니다. 재테크 기본 상식을 겸비해 두는 것이 ISTJ와 재테크 호흡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 Onul Doshi Chung hajushi yasa gamsa hatnada dupdak. j y y u n g San Yul Tong ha i s <laughs> t j y w yuai honin shingoh a shi b i l g i w o n hatnada. Istj world membership ha g h e ha shi mayan. Secret Yeung San. Bonin j u n g f e n Yeung San. Vlog, ASM a d o n Total negative benefit yul n w liul su it suitnada. Kuchuk san dan k a n d l u l e c l i p ha gheed hajuseya.